안녕하십니까 플루토스 엑시아입니다. 오늘은 음, ABCD 패턴 그리고 파동, 하모닉 패턴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제 키워드를 좀 정리를 해봤어요. 대등 수치, 피보나치 비율, 엘리엇 파동, 조정 파동, 일명 일목균형표에서 말하는 일목균형이론의 수준론. 그 중에서도 N파동. 그 다음에 하모니 패턴의 가틀리 패턴. 아, 좀, 이 이야기들을 사실 다할 수는 없을 겁니다. 10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시간이. <웃음>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 상승되는 움직임이, 나, 상승이 나왔다고 칩시다. A에서, A 지점에서부터. B까지. 조정이 발생이 됐어요. C까지. 단순히 말, 간단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A, B, C 패턴이 어떤 건지. 이 올라가던 A와 B 길이만큼 조정, 조정이 마무리된 이 C 지점에서 얼만큼 조정이 됐는지 모르겠죠, 아직은. 하지만 조정이 마무리됐다 칩시다. 그러면 동일한 기간, 동일한 비슷한 시간만큼 비슷한 길이에 아니, 똑같은 길이에 새로운 상승파동이 발생되는 것을 말하고 그 이후엔 반대로 반대로 다시 조정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 이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진행된다는 게두 가지 관점에서 한번 바, 바라볼 수 있을 거예요. 두 가지에서 먼저 첫 번째 이 지점에서에 대한 D값까지에 대한 목표 그렇죠. 목표 그리고 D 지점에서부터 D 지점으로부터는 매도 관점에 대한 전환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음, 연속되겠죠. 만약에 이게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된다고 하면, 지금 여기서는 어, 어디까지 내려갈 건지에 대한 대략적인 목표를 만약에 잡는다고 하면,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음, 매도베팅을 했다고 합시다. 투자자가 매도베팅을 했다고 하면 첫 번째로 타겟으로는 여기와 이 지점 스윙이 전체 큰 스윙이죠. 큰 스윙에서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을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38.2%라든지 61.8%라든지요. 또는 이 C점과 D점에서에 대한 피보나치 비율을 같이 체크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래서뭐이 중복되는 구간 또는 이 C 지점과 D 지점은 변곡이 발생이 됐던 가격대이기 때문에 좀 참고해 볼수 있겠죠. 그래서 뭐, 뭐 이런 구간까지 하락할 것이다라고 목표를 잡을 수도 있을 것이고요. 뭐 61.8%와 이 C 지점 이 부분까지 나는. 어? 하락에 대한 목표를 잡을 거야. 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또 누군가는 이 구간에서에 대한 61.8% 되돌림까지 나는 목표를 세울 수 있어. 목표로 잡을 거야. 뭐, 이거는 이제 투자자들의 이제 성향과 계획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건데, 만약에 이게 발생이 되고요. 여기서 반등이 나왔다 칩시다. 그럼 똑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이탈 시에, 이탈 시에 같은 방식으로 목표를 설정할 수도 있을 겁니다. ABC 패턴. 음. 여기를 한번 볼까요? 상호 비율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어, 이거 좀 아예 다 작성을 해 놨었는데 다 없어졌어. 아예. 여기가 이제 A죠. 여기가 A. A. c, c, d, d. 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얘가 이제 되돌림을 준단 말이에요. a 에서부터 b 까지. 이게 나왔어요. 그래서 뭐 38.2%라고 하면 이 bc 프로젝션이라고 되어 있죠? bc 프로젝션. 개념이 사실은 이 프로젝션이라는 개념은 여기 이렇게 쓰면 이렇게 쓰는 건 아니긴 한데 스카카니가 말하는 교재에는 책에는 프로젝션이라는 표현을 썼더라고요. 그러면 b, c가 발생이 되고 얘가 어디까지 가냐야잖아요. 어디까지? 이게 이제 상호 비율 상이니까 그러면은 38이면은 얼마냐면 였 2.24나 2.618. b, c의 b, c 길이에 여기 b, c 요 길이를 100으로 놓았으면 100으로 놓았을 때 어... 2.618, 2.414, 여기, 음, 여기, 여기까지 간다, 이거죠. 이렇게 복잡하게 사실은 할 필요가 없죠, 우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으니, 예, 똑같이 카페 해가지고요, 여기 씨에다 붙이면, 아, 이쯤 가는구나. 책교재에서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책에서도. 이 비율상을 지키는 경향이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A, B와 동일한 기간만큼, 동일한 길이만큼 진행된다는 것이다. 라는 얘기가 있어요. 이 비율상은 비율상이지만 결국에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매도가 발생할 가능성. 이야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C 지점은 이런 파동이 발생됐다고 치면요. 이 C 지점은 얼만큼 더 추가로 진행이 될지는 모르죠. 얼마큼 뒤진행될쯤 몰라요. 지금 제가 이제 대돌림 비율들을 이제 체크를 해 놓은 건데 이렇게 조금 확대를 해 볼게요. 해 놓은 건데 얘가 예를 들어서 78.6%까지 얘가 반등을 줬다 치면 CGM 거기서 발생되면 동일한 기간만큼 아니 동일한 길이만큼 진행될 가능성에 대한 거예요. 그러면 얘는 이렇게 되겠죠? 요요 요, 요 길이가 지금 요 요거니까요. 요렇게. 여기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에 대한거죠. 파동으로 보면은 아마 조종파동의 뭐 조종파동의 지그재그나 이런거를 해석할 수있을거예요뭐 이런식으로요. 지그재그 ABC 여기 이게 ABC 그쵸? 여기 발생되는 B 어? 파동 반대되는 빛 파동이 있고, 똑같은 길이만큼 진행되는 지그재그 파동 혹은 플랫에서도 뭐이 비가 많이 올라가면 은 플랫이죠. 뭐 88.6%까지 올라가면 이거는 이 길이의 113%, 113%까지 이렇게 조정을 좀. 근데 보통은 만약에 이거 보십시오. 786까지 조정을 줬다고 치면, 786까지 조정을 줬다고 치면 얘가 아이코. 아, 벌써 7분이네. 시간또 없어. 아이 이렇게 돼 있겠죠. 이런 식이 이런 식으로 돼 있겠죠. 이게 뭐냐면 여기서 발생되는 여기서 예상할 수 있는 패턴은 결국엔 여기서 제 X에서부터 이런 가틀레이 패턴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가틀리 패턴. 그래서 가틀리 패턴이 보통 2파동에서 가장 많이 발생된다고 얘기를 하죠. 이건 뭐 일목균형표에서도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 일, 일목균형 이론의 이 수준론 전부 지금 네 가지가 있는데 이걸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 그중에서도 n 값을 계산하는 방식이 ABCD 패턴 그거와 동일한 방법이에요. 요 A, B 길이만큼 C에서 D 값까지 가는 이목표값을 구하는 거죠. 일목균형의 수준론에서도 이야기를 하고는 있어요. 실전 차트에서 한번 찾아보면요. 지금 최근에 비트코인에서도 <웃음> 시간이 없어요. 8분 50초, 1, 어? 1분 남았습니다. 빨리 얘기해야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 당시에도 지금 동일한 모습을 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 여기 B가까지 C, C가까지 나온 반대에서 동일한 길이 여기서도 있었고요. 동일한 길이만큼 사실 ABCD는 이게 얼터네이트 ABCD라고 확장되는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127, 167.8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얘가 더 확장되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반등 주는 게 아니라 반등이 조금 살짝 나오더라도 원하는 만큼 안 가고 이후에 이후에 반등을 주는 경우들이 좀 있어요. 이제 한번 패턴이나 뭐 이런 걸좀 공부하다 보면은. 좀더 발견할 수 있을 건데 한번 동일한 길이들 한번 찾는 한번 후행 분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재미있는 것들이 많이 발견될 거예요.